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죽겠다. 정말. 죽는 거. 진짜. 사 그래 보상해 위험한데. 그 카메라가. 진짜. 실로. 실로. 자, 소나 이쪽에서 소또 쪽로 오. 그만하나씩 다시 있어요. 시 네. 아, 아니, 웃으면, 안 웃으면, 안 예, 웃으면 안 돼요. 웃으면 예, 웃으면, 웃으면, 웃으면,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돼 자, 우리 이번에는 디오부터 한번 시작거 봐요. 디오부터. 싫어 천사님 사랑하실거지? 나도 싫어 사랑해사랑해 고백이니까 고백이니까 고백을 고매이 좀싫어서 아니 올려놓자마자 아, 또할때 싫어 약간 걱정도 멈춰줘 올수 있어 모를 수있어사랑해 받으면 좋으면 뭐 넘어가고 싫으면 싫어 사랑해 사랑해 자 이번에 야 이렇게 한 번도 안하고 세연씨랑 찬씨는 이 우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좀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어 역시! 네. 얘들 네. 많이 보네요 <웃음> 자 네. 세연씨도 가운데 오세요 세연씨도 가운데로 오고 네! 어? 어? JMC 우리 찬씨와 함께하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자, 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찬씨부터 <웃음> 할게요 네사랑해 <나> <웃음> 싫어 사랑이 싫어 사랑이 싫어 사랑해 싫어, 자랑이 싫어. 자랑이 싫어. 싫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왜 사랑해? 왜 진짜 너무 사랑해? 됐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왜. 사랑해, 왜. 한번 봐. 싫어. 사랑해, 싫어. <웃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 사랑해, 왜한번 사랑해, 사랑해, 사랑 사랑해, 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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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나이스, 게임 잘 모르는데요. 이걸 받고 이쪽으로 가세요. 네. 아, 그래요? 사랑해. 사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 사랑해. 사사랑시사 사랑해. 사